급해야 너무 좋아 아 모래. 하하하하하하. 아유 모래 봐. 모래 모래 내차왜 이렇게 됐어? 아니 언니 아까 올때 어떻게 해두라는데? 차. 내차왜 이렇게 됐어? <웃음> 내 차도 왜나 지금? 내차개 깃긋해. 여기 내 제주도 그 초원 같아. 그럼 여기 이쁘다. 그지? 저렇게 자기 찍어달라고 앉아있는 아, <웃음> 아 진짜 신기하다, 아니야 베퍼를 베퍼는 저렇게 자기 댁거라고 이렇게 예쁜 데에 가서 앉아있어 특수하드네, 너 심지어 한그걸 항상 웃고 있어 반짝거려, 이게 응 언니가 안 보여 여기 진짜 펄쩍펄쩍 뛰어서 너무 귀여워 베퍼 가자. 가자, 저기 가 브라자 한건가 지금? <웃음> 옷이 다 올라갔네? 나. 전 크롭 크롭을 넘어섰어 저거는 반신욕을 좋아해 수영물 들어갔어 이미 자기들 자기 빼고 다 오니까 또 따라 나는데다 젖었어 지금 맞네 엎드렸네 어아 근데 이 모래보다는 살아있다리 따라가는 게난 더워서 어제 아, 꼬리 칠 때마다 모래 먼지 코로나 왜 때문에 오, 너무 어 너무 이뻐 아직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래도 좀 살아있다 여기 너무 예쁜데 페빠! 나 가야겠다! 어. 네, 신부님 앞으로 하실게요 네 좋아요 지금 어 지금 좋아요! 선생님 나 갈게요! 어 선생님! 어지가 앞으로 좋은 가리도 고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. 어! 이렇게 준비를게요 페빠! <웃음> 아! <웃음> 어이! 가져와! 우와, 찾고 있어? <웃음> <웃음> 옳지! 가져씨 <가져오세요>. 아, 귀여워! 귀여워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? 리아가 여기까지 던져봐. 한 여기까지 던져봐. 여기 나자. 와. 어디 갔어? <웃음> 이리 와봐. 해봐, <웃음> 이리 와. 일로, 일로, 일로. 언니가 도와줄게. 일로 와.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. 일로, 일로, 일로. 옳지, 일로 일로와. 와세요 올지 옳지, 옳지, 옳지, 여기까지 옳지옳지옳지 아니 옳지. 옳지. <웃음> <하니> 점프 가자 아니 <웃음> 아니 아니 페퍼 이리 어디가 페퍼 가왜 <웃음> 거기로 갔어 페퍼 친구한테 가가 저로 가옳지 하이 하니 울것 같거든 지금. 한이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이건> 뭐 <장갑 웃음> 먹고 싶은데 한니 <웃음> 아니, 생일 어이지페파 <아니지>. 맛있지. <웃음> 맛있어 페파더 <웃음> 맛있어? 한이 <웃음> 이 <웃음> <웃음> <아니, 아니>, <웃음> 약간 다가오니까. <웃음> <맞죠>? <웃음> 아빠야, 너 마음껏 먹자. <웃음> 지금은. <웃음> <웃음> 아, 는거 <웃음> 그냥 먹어. 아니, <웃음> 코스튬. <웃음> 그걸 주고. 슈 <슈우>, 잠깐만. <웃음> 아, 귀여워. 얘 되게 애기처럼 먹 않아? 어. 진짜 얘는 전쟁이, 야, 애기가 애기 같은다 어, 그러네? 전형적인 애기야. 이제야 정신 이 좋아. 엄마, 엄마, 아, 니 페퍼 뒤에서 쳐다 매콤데 <웃음>